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트릭은요 바로 원웨이백을 이용한 그런 마술 인데요 뭐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어, 여러분들이 오늘 카드를 처음 만지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예, 그런 마술이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안녕하세요 광영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번에이 카드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원하시는거 아무거나 골라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뭐이카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, 이 카드 여러분들 기억하셨죠 네자이 카드 이렇게 중간에다 넣어두겠고요자 저는 이 카드를 뒷면만 보도 알아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를 보다 보면 뭔가 딱 느낌이 오는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앞면을 보지 않고 바로 맞추는 마술이죠 바로 이것이 관객님의 카드입니다 네, 어,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다스 덱 같은 경우에는, 보시면 이 위아래가 구분이 없습니다. 상하 좌우가 대칭인데, 이매직콘 덱을 보면, 별이,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, 이렇게 돌리면, 별이 확실히 생긴 게 달라지죠. 어쨌든, 저, 바이시클 덱 같은 경우는 원웨이백이 아니기 때문에, 이런 마술을 할수 없습니다. 자이 원웨이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마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딱 감이 오시죠? 자 관객한테 카드를 하나 뽑으라고 합니다. 요렇게 자 이렇게 뽑았죠? 그리고 관객한테 보여줘요. 어 이번에도 이스페이드인데 이렇게 일단 보여줍니다. 자 그리고 바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. 이거를 보여주고 180도 돌려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.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상태로 자 똑같죠? 뒷면이? 근데 보여주고 나서 돌려서 이렇게 넣으면 지금 180도가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카드가 딱 티가 납니다 네, 이렇게 뒤집혀진 게 티가 나요 반바퀴를 휙 돌려주고 넣어 주시면 대충 그냥 이렇게 막 봐도 어? 이거 뭔가 다른데? 이런 느낌이 오지 않나요?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겠지만 딱 느낌이 옵니다 어? 이거 뭔가 좀 다르다 빼놓고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이미 여러분들은 뭐 거의 뭐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네, 뭐 이런 마술이었고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아 이런 마술은 너무 간단하다 연출이 너무 아, 재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이런 마술이 있다 라는 것만 오늘 가르쳐 드린 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